우편 우체국에만 있는 특별한 도장이 있다고? 우체국에서 우편을 보낼 때 도장을 찍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체국에서는 우편물의 접수, 확인 및 우표의 소인을 위하여 우편날짜 도장을 찍습니다. 우편날짜 도장은 본래 일본식 주어인 통신 일부인을 사용하였으나 2014년 12월부터 우편날짜 도장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편날짜 도장은 130년 전통을 쭉 이어오다가 최근에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부편우체국에서만 찍을 수 있는 특별한 도장에 대해 저희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편날짜 도장은 우편법 시행 규칙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요금 지불, 우편물의 접수 및 통과를 증명하기 위해 도장을 찍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인지우표 등소인 말소죄에 저촉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래 우편 날짜 도장은 디자인이 정해져 있지만 특별한 날우표의 발매, 우정 관련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디자인을 바꾸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 우표 포털 서비스 k s t a m 에 접속하면 사용하고 있는 우편날짜 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평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도장의 디자인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우편을 구매하면 직접 도장을 찍을 수도 있다고 하니 저희가 직접 부평우체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청천동 327번에 위치하는 부평우체국 이곳에서만 특별한 도장을 찍을 수 있다고 하여 방문했습니다. 우체국에 직접 여쭤보니 특별한 도장이라는 것이 바로 관광우편 날짜 도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관광우편 날짜 도장은 지역의 특산품, 관광지, 대표 이미지 등을 도안으로 차용하여 해당 우체국에서만 사용하는 우편 날짜 도장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우체국마다 관광우편 날짜 도장의 도안이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부평의 특별한 도장이 더욱 궁금해지네요. 도안의 정체는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부평 두레놀이였습니다. 부평 두레놀이는 부평풍물대축제의 꽃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풍물을 즐겨온 우리 민족이 남긴 기록이기도 하며, 연주 행사 때 중요한 음악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무형문화재 특산품 관광지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관광우편 날짜 도장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부평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부평 두레놀이 도장 도시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가치 즉 무형문화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올해에는 부평 두레놀이를 온라인으로만 만날 수 있지만, 부평은 두레놀이를 언제나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